한어 <웃음> 안에 돌 넣었, 뭐. 넣었다고 거짓말한 거야 그? 아 아니 넣어달라고 아넣었음 이런 줄고 <웃음> 아, <씨. 웃음> 없는데 이런 거 폭탄 폭탄 바로 어어어 어? 어? 어, 어, 들었다 어, 어. 네다네너지한 두께. 아, 잘거같다 근데. 엄청나게. 아, 껐 아. 즐기 편하겠고 같아. 무슨가? 그는 고수가 나무 뭔데 근데 이거 먹 <웃음> 어, <웃음> 편하라고 안 <웃음> 됐어 폭탄 갈게 응 더... 조금만 꽈 확인 확인 너무 빨라 좀 직진코 스긴 하다 어 저기서 한번 내가 일부러 돌하고 나무 많이 캤거든 아 내가 빨라서 이게 선로 뒤에 놔둬도 가족이 힘드네 어, 가지러 가야되네 아, 폭탄들고 갈게. 물, 어 물, 물. 미안 미안 미안. 미안. 폭탄들게 나는 일단. 아 어. 뒤에서 한번 넣어줘야 아 어, 내가 넣을게. 나 폭탄 들고 갈게. 응. 나와도 돼. 응. 녜뇨. 나한번 아, 더. 그래. 여기 돌아다녔을게. 응? 음. 뭐 여기 길이 안돼 있었네. 파끔 나무.. 나무 뒤에 돌 있어. 나무 뒤에 돌 있어. 소리야? 뭐, 나무 뒤에 돌.. 도... 있다고. 아나 <웃음> 서로 <손으로> 뺄게. 응? 어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뭐야! 응? <웃음> 음악을 어떻게 안 하는.. <웃음> 안 보여서 그래. 안보여개웃 <웃음> <웃긴. 웃음> 나무 나무. 넣줘야 돼. 아이고, i 아, 하나 지 p p y 밖에못 들었어. 선로를 너무 많이 뽑 o I 어 o I go, I go. I go, I go. I go, I go. I go, 이 go. I go, I go. I go, I go. I go, I go. I 아, o I go, I 되 이거 하나 캐주고 어한번 뽑아 어여기다 뽑아줘 앞쪽에 어, 어. 내가 음. 그게 볼까? 가로가 되면 폭탄 들었어? 포탄 어 새끼 죽고 싶어 아나아 씨발 아에일인가나 아, 폭탄 들까? 어. 아, 존나 어두운데? 채워 한번 뭐 도와줄게. 응. 누야 되냐? 아니야, 채워. 너, 너, 너. 너. 채워! 폭탄 가져갈게. 폭탄 이제 가져 낭만이 오면 되게 오리오프 오리 없어서 리단앞으리오프오게오프 오리오프 오리오프 오리오프 오리오프 5초 나와 다 왔다 아이고 오, 나무 캐면 될듯 나무 위에 있어가지고 응. 바로 앞에 나무 나온다면? 나, 어 한줄이네 에전드어 그 여기 아니나요 아래 아 시발 일단 여기다 써? <웃음> 어 일단 아더 까야 될것 같은데 위로 한번더꿀거야응아 존나 빨라 미쳤니? 로 여기 만들어둘 거야. 계속 넣어야 돼. 응. 음. 내가 될게 어? 밑에 돌 계속 사용해줘. 나무 캐줘. 폭탄 들어가고. 응. 지발. 그다 선로 나이트아 미쳤다. 물통 들고, 물통 들고 나와야 돼. 어. 여기서 한번꼴 <웃음> 거야. 알겠지? 어. 여기 나무 존나 캘 테니까. 아 여기서 꼴게. 뒤로. 응. 아, 나이스.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줄게? 어, 나이스. 한 쓸게. 나이스. 응. 물 줄게. 준거 맞아? <웃음> 회오리 <웃음> 여기서 아래 아래 나뭐가로로한번 가. 로로는좀 그렇고 아래로 가. 야, 계속, 채울게 채울게. 어. 나 지금. 음, 음, 내가, 할게 응됐 음. 뭐. 어?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내가 채워줄게. 밑에 아한 어, 여기 뒤에 있어. 뭐가 돼? 돌 아니 아니 하지 마. 돌돌 여기 개 많아. 빼빼 빼. 나무 넣고? 나무 넣어줘 너돌 넣어 보다 <웃음> 생겼어 <생겨서, 생겨서. 웃음> <웃음> <웃음> 본인의 의지로 잡은게 아니야 다도나다도나다도어아다다 한 득개. 게어 밑에 한 줄이 더 있네. 괜찮네. 얼라스 어. 한폭탄한득 너무 느리다 근데 그치 어난듣까응안니 듣게 <웃음> <웃음> 아 이거 나무 써야 돼. 아, 나왔다 이거 넣고 들게 들었다 알이스물한번 나이스 나이스 뒤 아, 응? 빠르다 여기 어었 실직. <웃음> 어, 또한번 더? 아, 안무는나안는겠는데 어, 나무는 나무는 나무는 나무는 나무는 나무는 빼무는 나무는 나무는 나무어는나는 나무는 는 들었어, 들었어. 또 있다. 와, 이거. 딱딱 치웠다. 어, 나이스, 들었지? 대박. 어, 나두개 들었어. 대박. 아, 나 잠깐만. 응? 뷰로 한 번만 더 깔게. 이제부터 응. <웃음> <2절부터> 시작이야. <흘렀다이. 놀람> 근데 1시간 10분밖에 안 걸렸으니까 좋은데. 야, 맵이 상당히 괜찮았어. 응, 괜찮은데? 어. 얘도 바로 배신 그것... 때리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나가린데, 그럼. 무서운 소리 아직 밤 아니거든. <웃음> 괜찮을 거야. 응, 음, 빨리 보고. 아, 바로 봐. 오! 어디 나무가... 야, 야, 개별... 개벌... 개별론데? 뒤에다가 나무에다 쏴, 지금. 지금! 나무에다 폭탄 싸! 나무에다 폭탄 싸! 이렇게 쓰면 돼? 여기 잖아저 뒤에, 저 뒤에 빼어 뒤에 내 바보야! 됐다. 저 뒤에 들어가서 싸줘야 돼. 음. 여기서 한번 꼴찌. 나무를. 저거 나무. 아씨, 빨라는데! 너 <웃음> 줘야 돼. 빨리 뽑아주고나 도끼 가 들어가야 돼? 와야 여기서 한번 아야 된다. 째 엄청 많이 꿀 필요는 없고. 아니야 좀 꺼. 난 아, 나왔다. 한 대. 빠줘 그렇다. 응. 났어. 응. 응. 야 미쳤다. 나이스 음. 이 정도면 됐어, 폭탈 음, 줄게 으, 들었다 나이스 저, 돌돌 돌 있는 데서 꽈아야 될 거야? 어어 아, 씨발 보려고 해도 선로, 그... 어, 알지, 내가 알고 싶은 말이 그 뽑아, 뽑아 돌한번 가, 아, 뚝던면서 갈게 포탈, 하나, 둘, 셋 나무에다 따야돼? 아이고 손으로 캔는게 낫겠다 아니야 폭탄 한번 쏴야돼 어.. 들게 지금 졌다. 가 한번 꼴게 한번 아 가자. 나무.. 아요 밑에 있는 나무 쓸걸 내가 위에서.. 이게 이만큼 꼰게 과연 이득일까? <웃음> 이득이야 이득이야. 같이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와 미친. 아잘잘 <웃음> 껐다 잘 생각보다 맵방태 구를 구렸는데 뚫리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신들린거 아니야 지금? 맵이 배신 때렸어 <웃음> 지금 밤이야 <웃음> 제발 나무 나무 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볼게 응한상 음, 갈게 어, 최대한 깰게 응 음. 수상 갈게 아, 씨발. 갔다. 한가올게. 들었다. 내가 갔어. 잠깐만. 응? 어? 맞아. 뭐? 어, 됐어. 나썼나 썼. 뭘? 응. 아물 한번 가져와. 어 가져올게. 뭐가? 뒤에 나무 다 써야 돼. 응. 폭탄 내가 될게. 응. 낙지 올게. 위에 이거 나무에다가 어. 폭탄 한 번, 바로. 어, 지금 가. 어, 나 이제 넣을게. 응. 나이스. 내가 넣을게, 내가 넣을게. 아, 홀로 빼줘, 홀로 빼줘. 돌 넣어야 돼. 응. 아, 시바. 돌 넣어야 돼. 잉? 응? 넣어줘, 넣어줘. 아씨발 아, 한... 못 들었네. 이게 중간 중간에 비어 있는 구간이 너무 위험해. 그리고 그래, 이렇게 듬성듬성된 데가 너무 많은데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웃음> 지나간 게임도 개인. 아 요즘 자원들 존나 많았거든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거기다 나무 나무 한번 돌 한번 더 하고 좀 여유 한 다음에 할 걸.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 쓰고 가야 돼 오늘. 넓은게나 아 아, 사셌다 자원을 많이 캐는 게 이득임. 제발. 오. 아, 이거 돌이 어디서... 이번엔 없다. 그럼 바로. 어. 응. 좀더 깎아야 했나? 어. 여기 돌 거야? 이렇게. 어. 밑에 밑에 돌 쓰고 갈 거야? 잠시만 먼저 가, 먼저 가 뭐. 아, ㅅ 발 미안해, 네. 미안해 법판 음, 듣게? 내가 듣게? ㅅ 발 거기 막혔는데요? <웃음> 아... 나무에다 쓰면 되는 거지. 너무 무이다많이 꽂긴 음, 했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 너무 많이 봤다 잘못 봤다 나 폭탄 넣을게 음 이거 돌 캐야 돼 여기 돌 있어 어야가 가면서 가져가 당 가져갈게 어나나나 아 미안 <웃음> 폭탄 들어야 돼 이제 어? 쓸게 하나, 둘, 셋 지금 <웃음> 나무 캐줘 어 가가가가가 어, 넣는 거 도와줄게 어, 내가 오, 넣을게 물이 없어 Okay. 내가 와. 너무 많이 깠아 너무 같다 개펐세 개펐세. 근데 저기서 안 갔으면.. 너무... 죽었을걸? 저서 죽었을 안 갔으면 터졌을 거야. 응. 앞. 근데 저렇게 붙인 <웃음> <이렇게>. <웃음> 오른쪽으로 붙인 이유가 뭐야? 이게 오른쪽으로 붙인 이유가 뭐야? 근데 이렇게 올라간면됐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지. 아 그렇긴 어 그래서 여기가 막혔어. 여기 너무 밑에까지 가지고 지나갈 수는 음. 없었어. <웃음> 그거 뭐 아. 어, 괜찮것 같다. 네, 살았어, 살았어. 한번더갈수 아, 다음에 돌이 나와야 되는데. 한번더갈수 있나? 근데 자원이 너무 없던데. 이게 이게 앞에 만약에 돌안 나오면 어죠위 위에 돌이 있었거든. 음. 거기다 폭탄 바로 써야 돼. 만그 근데 지금 음. 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 나는. 일단 방금 전여기가 얘네 얘네때문에 요 뒤로 뒤, 요 뒤요위 올라가는 길이 막혀있을수도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 판단하고 얘, 뒤에는 열려있어 뒤에 열려있어? 열려 열려 오케이 그거 어쩌네. 확인하고 가야지 가자잇 음. 음. 알겠어 음. <웃음> 음. <웃음> 근데 좀 잘했다 계속 한몇개 빼놨냐? 하, 한.. 한개 밖에 없지 않나? 아. <웃음> 아. 어 앞에 돌 있다 어 가져갈게 내가 넣을게 내가 넣을게 여기 나무에다가 한번쓸 거야? 응 음, 내가 가져갈게 그렇다 맞아 코딱지만 콘존의 자원을. 이쪽. 대야 같다. 야 이거 씨발 응. 으... 싫어하냐고. 앞에 나무에다가 싸줘. 아니 데 돌에다 싸야 되는데. 이렇게. 나무 나에다 가야 아! 아, 돼. 아. 속세. 싸야 돼. 아, 근데 나무가 없어. 뭐 나무가 없어. 아직이야, 아직, 아직, 해. 아직이야. 아직! <웃음> <웃음> 나무가 없어. 나무 뒤에서 한스트가져올고그럼고 폭탄 들어. 이것도 대각선이야? 응. 음. 온다 어. 빨리 와, 빨리, 그래. 빨리 와. 아씨 거기서 나무 갖고 가 아. 어. 야 조금만 까잠깐만못부거 같은데? 나무도 없어 아 그래? 야 앞에 폭탄 쏴줘 어 간다 앞에 나무 쓸 거라서 아. 아이씨 욕심, 그러면 다음 곡다 나오 기로 하고, 싶 은데 7점 가능 해 서로 못뺐지 코어 야뺐어못뺐어못뺐지못뺐 음. 어？근데 뒤에 이거 돌몇개 가져왔 기는했 거든. 이게 준비 시간때돌골두 개, 여섯 개 들고 오고 나무도 들고 오는... 아 손에 한개 있어, 한 개. 어. 나무에 여기 좀 있잖아, 여기. 두 세트인가? 내가 좀 차여넣긴 했거든? 엄마으러 가. 어. 어려운 거 연습해야지. 맞네 저.. 에이 시그럴 나 아, 채워놓긴 했네 아 시발.. 이거 왜.. 조금만 빠갖고와아 이거 왜 돌려? <웃음> 아 나무 넣어 빨리.. 됐다 여기 나무까지 바로 리치할게 <웃음> 나 포단 뜯게 응 들었다 제일 끝에다 쏘면 돼어 미안 나 올게 빠서 어 나무까지 다 왔거든. 응, 착한다 응? 넣어 줄게. 여기 나무. 그렇다. 오케이. 나 나무 넣어 줄게. 너 그거 하지 마. 선로 솔로 해. 선로를 빼든지. 난두게 아니, 지금 자원이 아이가 왜 놓고 아이가? 그거는 내가 하면 되니까. 못네못네 여기서 하면 안 돼. 꼬면 안돼부탄와 줘야 돼. 좋습니다. 이 나온 나도 죽어, 죽어. 나무가없 나도 이어나다죽나무나무 죽어. 나도 죽어. 나도 죽어. 나도 가져가도가져 나도 죽어. 나도 죽어. 나도 죽어. 나도 죽어. 나도 어 나도 죽어. 나도 죽어. 나도 죽어. 나나이스나이스 하아... 하는거 치고는 겨우 겨우... 아니면 사막 가든가. 어, 아, 톤오네 그래도. 많이 왔다. <웃음> 아, 나무, <웃음> 진짜 맵 나쁘지 않네. 이제 음. 밤이거든. 나무가 없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음, 돼.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어. 넘어가자, 넘어가자. 음, 밤이야, 밤이야, 밤. 밤에 패야지. 음. 어, 나이스. <웃음> 이지, 아, 많이 이지. 왔다. 많이 왔다. 나 다르네. 흔히.. 폐똥 쌀 뻔했지. 아 마지막이.. 아 마지막.. 마지막에 이렇게 급할 때 저렇게 자원이 걔 거지같이 나오냐. 이 와중에 아쉽다. 정말 놀라운 친구야. 아 4시도 안 되는데 엄청 빨리 했다 근데. 인조. 소외로 랜덤이 어, 굉장히 괜찮네. 아. 여기 아. 주황볼트 있는지 찾아보자. 응? 음. 어, 노랑볼트. 뭐하냐고? 여기 한 줄? 일로 가나? 일로? 에? 아아닌아같아아닌아같아안 아니, 아니, 아니, 었을까니었을까니 아니, 아니, 아 근데 네, 음, 그러려면 나무 떨자. 다리를 들여야돼가지고 나도 뚫다답탄들봐음아야 잠깐만 <웃음> 시발 <웃음> <웃음> 에이 발 폭탄 가정할게. 아! 됐다, 됐다. 가면 되겠다. 어 가야지, 연결해. 어. 어디까지 오는데? <웃음> <웃음> 어, 어, 뭐야? 어? <웃음> 뽑았어 <웃음> 잠깐 만안 된다면, 해볼게뚜두뚜두뚜두두두두두두뚜두두뚜두뚜 <웃음> 지금 반 됐네. 1시간 반에 1000m, 2인 이 서는 2명에서 1000m인데, 한시가은 도수가 역선 나 재밌다고 전해줘. <웃음> 눈물 난다고 해봐. 어? 벌써? 벌써 미션.. <웃음> 벌써요? 폭탄 <웃음> 들었어? 이거 누구지? 제대로 안간 사람. <웃음> 음... 이거 언니! 누구지? 폭탄에 돌안 넣은 사람. <웃음> 이거 캐줘. 이거 캐줘. 임마 해도 했다고 켰다고 너무 빨랐어 너무 빨라. 이거 누구야? 누구야? 아씨발 웃겨 이별이 된 거죠. 조금만 어쩌고 옆에 봐 임마. 빗어보라고. 아씨발로 봐. 거죠. 아야 앞에 나무가 없냐? 이게 다야? 우리 볼트 노란네와음음 여기 아 집안 부터 생각이 아, 너무 음. 많아서 이정도자 음. 여기 나무 조달 해줄게 생각이 너무 많아서. 르르르르르르르르 연결할게. 안 놓잖아 너. 옆에 나도끼만 하고 가는데. 씨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시발. 웃음> 왜 가냐고. 어이 없어. <웃음> 아니. 어, 가야지. <웃음> 아 존나올까? 오랜만에. <웃음> 음, 좀 빠르게 가볼까? <웃음> 나, 마, 빠르게 가볼까? 나와 임마. 거 저거, 는거 저거, 건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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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검은색이 있었네. 나는 음. 한 있어, 나난 배우는 입장인걸? 나다나무다 음. 응. 음. <웃음> 다 열렸어 아마도 폭탄을 간다고? 맞네 사막이라서 아이스크림 모양 골트가봐아 사막이라서 더워서 오는 뭐해? 어? 음. 음, 다 깔아놓고 깔아놓고 보러 보네 <웃음> 가자, 가자. 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킬 뻔했어 <웃음> 여기 어어 도끼? 어 그냥 야 도끼가 없어 도끼 저기 뒤에 나무다리 어디어디? 아아 아 물 넣은 상태로 다 옮겨 뭔 소리야? 나무 다리에 야, 물을 그넣 나무 좀? 다리 위에다가 놓은 거는 앞으로 안 땡겨져 투기화가안돼아 그래갖고 그걸 이용해서 물에다 물.. 그 물통에 물 주고 멋있게 하는 음, 거래 어 들었어 아. 너는 아직 고정까지다안 깼지 어! 아, 4,000m도 안 깼을걸? 아닌데, 깨, 깼다, 깼다, 깼다, 깼다. 아, 네. 4 0 0 0 m 깼다. 뭐, 나 보안 뭐 깼지? 응. 음, 끝나고 뭐, 봐야겠는데? 조정과제 생각 안 하고 못 깨는 게 많아가지고. 우와! 우와! 귀탈이 걸렸지 않았나? 죽는 줄 알았어. <웃음> 어, 우리 밑으로 내려가자. 응 여기 나무 폭탄 이 씨발 아우 두려 다음 폭탄 도래다 쓰면 좋을 듯 응? 돌래 그래. 폭탄에 돌안 놓고 뭐하냐고 글쎄 네 얼굴 <웃음> <웃음> 그걸 어떻게 알아? 죄송합니다. 대답이니다죄셨죠죄답이다좀렛난게 <웃음> 뭐 <웃음> 아니 뭐야 이거? 둘이 뭐해. <웃음> 제가 밀었어. 뭔 소리야. 밀림 당한 거지. 야, 밀었어, 제가 밀었어. 밀었어. <웃음> 내 잘못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아, 니 아니. <웃음> 아니, 초반에만 이렇게 좋게 나오잖 그니깐 그것 좀 공감될지도 그래서 어려움 아닐까? 뿌이 뿌이 뿌이 뿌이 어디요? 가져갈게요 어딜까? 여기 나무에 넣을까? 응 나무 나무에다가 앙! 봐 이거 왜 뺐지? <웃음> 이게 맞다고? 이태도 할까? 어, 맞네. 와, 미쳤네. 맵이. 그러게. 집을게. 응? 음? 어 어디야? <웃음> 해자다해자 해짜. 그다음 어떨까? 음, 응. 한번 봐볼게 어, 아니야 저 밑으로 왔어야 되네, 음, 음, 근데 어차피 나무가 없었는걸? 음, 응. 왜요 왜요 슈 드려드려왜 <목소리> <목소리> <애> 웃기네. <목소리> 어게 해줘! 이 시발. 꽃단들릴게 이거 놓을 수 있는 거냐고. 놔줘? 이거 놔줘. 아직 안.. 안.. 아.. 나왔구나 응안 됐다잉 벌써? 그 응, 그래 어.. 시간 게 아닌.. 아니지 않아? 기아 아.. 뭐야 어? 타깃집 아, 위에? 타면면 <웃음> <웃음> <웃음> 아, 커간라대 아, 지 아, 문지 아, 광대. 아, 광대. 아, 광대. 아, 광대. 아, 광대. 아, 광대. 아, 광봐 어, 많이 깼을 텐데? 우리랑 했으면? 아, 46개 중에 33개만 깼는데? 아, 우리 멀리 안 가서 그래. <웃음> 뭐안 깼냐면, 그들이 속한 곳. 메갈로마니아 우주. 음... 그 우주. 우주, 소대로 우주는. 가는 소대로 가는 곳. 아, 그네개 우주의 소를, 아니, 아니. 쇼핑 중독자. 길을 잃다, 도전과제 장애가 플레이하고 있어? 이거 뭐야? 아직도 플레이하고 있어? 도전과제 장애 그거 마지막 어, 다채음 어. 모든 것제 장애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 통신체, 양치기. 다 해야 되는 거네, 그거 각자 거 어? 해야 되는 것들. 와, 나첨밑다안 됐어? 우리랑 하이 <웃음> 하이 우리 랑첨 밑에도 네. 맨날 네.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3,877까지 <웃음> 갔는데? 아, 진짜? 응. 음. 그리고이번에 가자 음. 친친회회 이거. 역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4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무슨 노래야? <웃음> 리메이크 너무 이상하게 한거 아니냐고 어? 노래 틀, 틀어야지 아 잠깐 집중한다고 껐어 아 어, 그래도 처음부터 응아 응. 응. 아, 선생님 나나나나나 <웃음> <웃음> 내려서 먹오안탄이 네. 아미다유아미다유 들어가세요. 네. 어? 뭔데? 뭐 뭐야? 어디냐면 여기 나무다리응 음. 이렇게만 나와주면 얼마나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라니까 비만 거 없으면 비만 거 괜찮은 시드인 척? <웃음> 어 <웃음> 나무를 어디까지 플렉스 할때야아 많잖아 많잖아 마크하냐고 <웃음> 아니 이거 유튜브 영상 올리면 마크 게임 보려 없겠다 이거. <웃음> 아 맞아. <맞다>. 어스. <웃음> 맞아, 맞아. 앞에 달고 나서 옮기는 거야. 눈맥에서 염려 없마셨다이빵 어, 못 나무 못 많아서, 많아서 다행이다. 플렉스 리 밑에다 해버렸네. 격탄! <웃음> <웃음> <웃음> <독탄. 웃음> 어, 다행이다. 뭐 어디로야야 되냐? 위 아, 가야 돼, 위로. 와, 세 번, 세 번, 세 와, 세 번, 세 번, 세 번, 안폭다 네. 아유. 시끼 시끼 시끼까지. 시끼까지. 안 <웃음> 아, 유탄 네. 아, 폭탄? 네. 아, 폭탄? 네. 아, 폭탄? 아, 폭탄? 아, 폭탄? 아, 폭탄? 아, 니 아, 아, 아, 물뜰 때가 없는걸? 다, 다, 다, 다, 여기서 써서 물 줘야겠다 폭 들어줘 아냐 내가, 내가 물 줬어 내가 물 줬어 줄수 없어 내가 물 줬다고 돌돌 아, 여기에 있어 어. 포탄으로 포탄으로. <웃음> 아 여기 뚫렸대 아니 뚫렸잖아 <웃음> 괜히 그거 하고 있었네 <웃음> 나 막혔다고 얘기 안 했는데 아, 나 혼자 막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웃음> 맞아. 이 검은 돌 <웃음> 트라우마가 있다고. <웃음> 또 다같이 놀고 싶다. 안움직여안움직여안움직여운여지마여기귀여이 있다 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 어딜까 어딜까 여여운귀여 들어,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밑으로 내려갈게. 밑으로 내려갈게. 음. 어디려나? 어밑 맞는 거 같은데? 내가. 내 생각에는 위야. 응 아니야. 안, 난 시발 위에야. 아 시발, 위해야. 아, 아, 시발 아, 위에. <웃음> 위에야. 음. 들었어. 어 뺏겼어. 내가 쓰지 않았나? 시발. 복탄들복탄들수 <웃음> <폭탄 들어, 폭탄. 웃음> <나, 나>, <웃음> 없어 들수 없어 들었다잉 얘들아 얘들아 응, 그냥 놔. 달려가 달려가 음응 들었 어안돼뭐 클럽했다 못 들었 들었 들었어 어디죠 여기구만 음 배고파 밥 먹어 저녁 시간이잖아 10시 일어나서 10시쯤 밥 먹고 잠들어 가지고 그래도 12시. 그거 12시에 겠어 라고. <웃음> 어. 왜너거 아, 괜찮아, 괜찮아. 다왜 아, 아. 죽었어? 앞으로 가려고. 이효율적이었다 우리 거 될까? <웃음> 자기? <웃음> 너 답지 않눈 눈매 연습하게. 8 0 0 m 그냥 낼 듯? 맨날 거기 서는거 같아. 어? 아니야 그건 어제만잖아8 0 0 m 가힘겠더라한 2개요. 대각선? 응. b o 방옆팬있는거는 그냥 는데아 들까, 그럼? 왔어 벌써요? 옙 네. 예. 여기? 음어 위에 볼트있다 아 주황볼트 뭐같지? 전왜 흠하시죠? 응. <웃음> 응. <웃음> 마시지 이거 노래 안테나 뮤직에서 한 건데. 유재석도 부르고 이미주도 불렀다? 유재석? 응. 유재석 유재석은 안테나 뮤직. 왜? 안테나, 안테나 뮤직 안테나 들어갔지. 응응응. 응겼어. 응. 아, 진짜로? 응. 그 이미지도 들어갔어, 그 맨날 같이 방송하는 이미지가 누구 러블리즈 맞나? 호테도 나오세요 아무튼 유대석도 부르고 다 불렀어 이거 말도 모르고 그래 좋더라고, 아침에 들어갔는데 네 나무가 없네 한입 넣었어 여기. 우리 나무 한 잎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앞에 나무 나오겠지.라고 믿어보기. <웃음> <웃음> <웃음> 나무 둔다 아, 정말. 아, <웃음> 하체도 되게 잘했네. 오, 그러게. 한두 개? 안 된데? <웃음> 빨리 나올 때 나무들도 나와 그럼 죽어 이놈아 안 죽어 죽어 이놈아 어쨌고 나서 나무를집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거. <웃음> 새끼 안 살하려고 무 소리야 안녕 닝 아니다 좋습니 o a n s a 나, 폭 응? 안, 안, 되네. 안 되네. 다 들었어 <목소리> 나와 거야. 에웅. 번 윙가 미친가. 위에 위에. 만까 아, 애매하 오, 진짜 있네. 아? 음, 거 진짜 조금 딱지만큼 있네. 저 간다. 저 갑니다. 저 앞쪽으로 옮겨 남... <웃음> <웃음> 나무 이다여가이야 <웃음> <우리야>, 이거? <웃음> 아 시발 는거 나쁘지 않아? 아 웃겨 곧봤어 <웃음> 지나가버려가지고 안빰빰뭘 씨발라마 뭘 씨발라마 이것 참 큰일이구마 아이고, 빠졌네 다. 갱 어? 뭐야 뭐야 나가는 소리? 아이 그, 그 음악 음악 <웃음> 아 놀랬잖아 누가 더 하르겠어? <웃음> 여기 한줄 폭탄 어? 가지고 갈게 네. 여기 한 줄이야 여기 안 된다면 안 된다면 안 된다면 <웃음> 그럼 같이 죽어. <웃음> 여기? <웃음> <웃음> 나무가 없어서 여기 한번 더. 국민 yeah. 어어 m u l t i m 그 따가 그지? 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오빠이. 한시 반까지만 하자. 응. 그래. 오래 하긴 했다 <웃음> 그니까. 원래는 딱두 시간까지만. 나도 이제 아. 헬 아파가지고. 어, 야. 들었다. 아니 왔다 그래도. 뭐야? 어 뭔데가 선물인가? 뭐 <웃음> 먹어? 그거 대각선으로 이렇게 막 하면 먹어질지 아니야? 라고 조금 주소. 하씨왜 <웃음> 안돼? <웃음> 어왜 재생 안 해줘? 안해주는데 그래? 아 된다 어이가 없네 판두게요저 음, 나무다리 가운데 버큐 아래 버큐저거 <웃음> 알아들을기 쉽게 신기하이 <웃음> 정도쯤이야 <웃음> 알겠어 들게 들었어 들었어 로다응 프로. <웃음> <웃음> <웃음> 음. 어? <웃음> 이걸 주고 어, 그게 이걸 주고 뭐냐고 나설가버 죽여야 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웃음> 어 <웃음> 你别别别你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笑> <你放了一下。笑> <笑> <又可以隨便離。笑> 들못 났어. <웃음> 다못 가서 났어. 이지 이지에. 어? 어? 뭐야? 어? 나 나무 안 들고 있지 않았나? 어 <웃음> <웃음> 뭔데 저거? 한 복이 있는 곳. 응. 들었어 들었어. 한번더 뜨겠습니다 아 어, 그래 맛있다 나오시죠 훨씬 <웃음> <웃음> 때린다니까 우리가 통수 맞았다 나. 너무 아파 <웃음> 응 들었어? 될까? 응. 못한 못한 거야. 고맙다는 거야. <웃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나로 모자라 이한 네. 4개 정도면 괜찮거든 근데 딱 4개는 애매하니 적금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일해야 하는 법이라고. 맞아 맞이야 얼렛인... 지방, 지방 생. 도대체 요즘 놈들은 말이야 일할 줄은 몰라. 밥이긴 해보다 <웃음> <웃음> 어, 봤습니다. 넘쳐 너무. 어머머. <웃음> <그래도>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웃음> 을사용땅 <주세요>. 갈게. <웃음> 들었습니다. <웃음> 한가게. 나무. 응. 뒤에 나무? 뒤에 나무? 응. 아, 다 떴잖아. 아 조금밖에 안 남았네. 다행이다. 저런 게 나중에 기억에 응. 남는 거야? 아 <웃음> 아 물통 한번 쏴야겠다. 나게 음. 아 뽑아. 마지막 복판. 음. 마지막 복판. 네. 어. 음. 돌 이거 그냥 손으로 깰게. 여섯 거밖에안 되는 거. 여섯 렇게밖에안 되는 거. 낭비좀 하자. 이거 색밖에안 되는 거. 알차다. 그게 그 알차다. 우리 두개 때에 두 번인데. 차다 알차. 음. <웃음> 왜또왜또 왜 또. 누가 누가 누가 화면 파는 생각도 없어? 본인 손가락이죠. 아, <웃음> 본인 손가락이죠. <줘>? 가져갈게. <웃음> 가져갈게. 야, 뭔데? 치웁다? 도래 안 넣었다. 야, 나. 안 괜찮아 주고 응? 다이나마다 가자, 가요 여기 한 줄이야? 아한 줄이야. 나맞 그치. 그치. 그수 그치. 기시작치다니그그러니 한 각게. 갑니다. 들어가 들어가. 털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도끼에다가 놔둬. 아바어 응. 아니 나무로 저렇게.. <웃음> <웃음> 언제 싸놨어. <웃음> 여기 그래. 응. <웃음> 아 씨. 많아서 <웃음> 나무랑 돌의 비율이 비슷해. 뽑아 뽑아 무인 근데 나는 우리가 해본것 중에서 아, 많이 많이 썼던썼 많이 못본거 같아.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면서 자원 자원을 다시 집어가는 게 별로 없어. 난 그래서 맨날 앞쪽에다 놨거든. <웃음> 와저 낙타 모아 둔거 봐. 개착한데. 안듣게안 <웃음> 안 된다면? 된다면? 또 된다면? 꼴수 있어? 치워줘야 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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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해라, 진짜로. 안 들었어. 어? 나뭇가지 리치야 너무 빨리 들었어. <웃음> 빨리 해주사이적 그럼. 저때 맞추세요. 감사합니다. 저때 맞추세요. 다시 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나무 조달해야 돼. 한 폭탄 와어 응. 아, 져거가면 여기? 응? 대 응.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계 어? 이 없었는데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음, 음, 하 음, 하 음, 하 음, 하 음, 하 음, 하 음, 하 어머딱한판 아, 이제? 왜? 응? 아니? 안 썼는데? 아. 너 원래 좀 연한 거야 응나 우리한테 말해면좀 소상득해요 이게 들린다고? 응뭐 해라고 끊은데? 하지 않았어? 안고 크 있어. 어. 지금은? 들리는데뭐 아, 가끔 어. 휴대폰으로 하면 안되더라 그게 아, 나 p c 로 하고 있었네 아, <웃음> 줘나줘나줘 <웃음> <꺼져. 웃음> 그래, 한번 줄게. 연결해 놨어? 안 된다면, 안 된다면? 다음 달에로도 이동할게요. 어디에다가? 그냥 그 앞에 단탱이. 틀었어. 응, 넣어올게. 아, 여기 앞에도 있었구나. 아, 넣어올까? 가방에 있는 게. 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박스 <박수> 타임. <따잉. 웃음> 재밌네. 아 바닥에 <웃음> 내려놨어야 됐는데. 아 있는 거 봐. 별기 없다. <웃음> 조금. 아 앞에 못 봤다. 괜찮아. 리플레이에 있겠지. 고생했고. 재밌당. 이거 음, 딱한 시간 반까지가 딱 재밌는데. 음 <웃음> 네, 나중에는 고통이.